좋은 아침 오늘은 메모리즈라는 우석이 형이랑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곡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만큼 저게 오랫동안 형이랑 정말 이 뭐라고 하죠? 열정과 이 모든 과정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한 곡이라 지금 딱 감정을 여기서 잘 쏟아내야 될것 같아요. 이따 또 봐요. 방금은 제 개인 컷을 찍었고요. 촬영에 호문을 열었는데 뭔가 바다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뭔가 구원, 손길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나중에 나올 우석경형 장면에서 서로 이렇게 점점 만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아득 멀리 지나 시간 속 이상이랑 촬영하게 된 김우석입니다. 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이제 작곡을 하면서 조금 좀 점적인 분위기고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고 평소의 모습 같은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닌 좀 그런 신비롭고 예쁜 모습을 담아해볼까 이거다? 좀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우석 이은상입니다 짭짭짱 <웃음> I'm sorry, I'm 상 o 이상 y I'm s o o r r i o m t r m i r s o r o o o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응. 그런 장면을. 그쵸. 찍고 약간 조금 쫓기는 맞아요. 그런 술레잡기 응. 그치. 약간 응. 그 추억을 조금 쫓는 것이. 응. 맞아요. 그런 그래. 장면이 뭐같습니다 그래. 어, 뭐한 한 98점 정도? 그니까 2점은 아까 헤드락을 잘못걸거든고 친구한테 장난으로도 헤드락 걸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00점이죠. 뭐. 한. 고맙다 100점. No matter what I remember for you 손을 내밀어준 you 다시 우리 on my p h e v e r t i m i n g now 너와 서로 힘이 돼준 날긴밤 너를 안고 한줄라도 여기 stay yeah, 기억해줄래 오직 해도 길었던 어지럽던 어제 시간 밤은 끝에 잠시 쉬어가 안정성 부분 어디있어요? 음, 호흡 음, 호흡. 호흡 호흡 중요하죠 네 호흡. 근데 엄청 쉬웠어요 음, 저는 케미 네. 조금, 조금 중요하죠 조금 달라. 달라. 달라요? 케미? 응. 나 시작하면 같은거 하기? 네. 아, 귀여운거 거아니뭐 어, 아, 기... 뭐, 할건데? 강인한 강인한 느낌? 강인한 느낌? 음. 아, 아, 진짜 강인한걸 해야돼? 음. 아, 비슷해 내 캠핑을 입이이고이이 캠핑을 입고, 홈이 마라막스로 향해가는 장면이죠 맞아? <웃음>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우는 장소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방을 찾는 거는 좀 우리들의 추억을 좀 헤집어보는 음, 약간 맞아. 저희들의 기억을 조금 헤집어보면서 맞아. 좀 되풀이해보는 그런 아, 느낌인 것 같아요 방을 찾아서 헤매는 느낌 좋은 설명이었다 다 지럽던어까 나만 <목소리도> <다> 잠시 <목소리도> 소리 나를 로게 o n n t n n 지금 브릿 가사 으면서 은상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음, 미쳐지고한테 음, 잘... 같이 약간 어? 이런 느낌인 것 같다 라는 탁 와서 제일 막혔는데 거기서 제일 잘 풀렸다는 기냥쑥 네, 그냥, 그냥 쓰고 바로 만져봤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음. 연상이랑 되게 잘어울는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뭔가 진정성이 좋지. 진정성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던 파트라서 미쳐 말하지 <웃음> 못한 그 마음을 이런 구절이 그, 그 마음을 다 뭐지? 다 알아줄 시간 속을 찾아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봐 내아것 같아요 미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은 다 알아줄 시간 속을 찾아 그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진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되게 오래 계획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하자고 했던 게뭐 이게 그 기간을 이제 진짜 오늘에서야 진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뿌듯했던 것 같고 결과물도 좋게 나와서 팬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시작. 수습니다 수고했어 네, 우석이 형이랑 오랜만에 또 잠깐 너무 너무 로봇톤이네 네 우석이 형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을 준비하고 또 뮤직비디오까지 지금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또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해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 가장 궁금하고 또 저희가 늦게 온게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 돌아가는 길에. 지금? 아, <웃음> 아, 아, 너무 재밌었고 진짜. 팬분들도 너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인상이랑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뮤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금쯤 보고 계시겠죠? 네 맞아요. 한번더 보시고 네, 저희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우성 이은상이었습니다. 안녕 안 음? 같은데? 하나, 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오, 음. 따따하지. 어, 저 강아지 키워가지고. 아, 미안하다. 하나, 둘, 셋, 단파방. 소보루. 아 근데 소보루 안에 단팥 있지 않아? 응, 음, 소보루 단팥빵 네, 그럼 네. <웃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동차. <웃음> 안 맞을 <맛있을> 것 같은데. <웃음> 아, 음. 좀 낭만 있는 친구네 네, 맞아요. 어, 자동차. 자동차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소수가 좋아 아나 <웃음> 혼자 탈수 있잖아 <웃음> 기차는 혼자 못해 시차 혼자 탈수 있으면 아 기차 좋아 아.. 밝은 똑같을 것 같아 하나 둘셋 새벽형인가? 참... 어, 어쩔 어수 없는 어쩔 것수 같아요 없어요. 작업하면서 밤 속이 올라오는 시간에 네. 아침 일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될 수는 있어 새벽에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이 될 아침. 수는 있지만 네. 아침에 시작할 수는 없어 네, 맞아요. 하나 둘셋 청소 <웃음> 하나 둘 자유의 자유지 맞아 요 틀에 같이는 별로 하나, 하나 둘셋 발라드 오오오 요즘... 맞아? 네? 맞아? <웃음> 댄스 좋아하죠 내가 슬픈 것같던데 어, 댄스 댄스. 살짝 음... 이번 노래도 살짝 아 그렇지 댄스 칸. 아 그렇지 그런 요소 있지 요소가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발라드 느낌이네 아, 그런 발라드는 가발 아. <웃음> 메모리 좀 많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노래! 형은 아, 아니야, 이봐 요즘 많이 그러요 이전부터 랩을 좋아하고나 <웃음> 둘, 셋!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 소프트한 샌드위치! 아, 지 <웃음> 그냥! <웃음> 소프트한 샌드위치! 아니, 부드러운 음. 하나, 아, 둘, 셋! 피자! 얘 피자거든. 아, 하나, 둘, 둘, 셋! 주먹! 아, 혹시 식목이 있을 수 있는 사람한테 군복하진 않지? 네 그런 얘기 없는 그러면 거 그러면 안 되죠 <웃음> 오. 하나 어. 둘셋 축구! 야구 어 진짜요? 어 야구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 구기 종목 발로 쓰는 걸잘못아서 손이 음. 나을 거 같아 음. 하나 둘셋 패딩 패딩이지 패딩 따뜻, 안... 따뜻한 거잖아 겨울이 좋지만 음. 는지 <웃음> 네, 이렇게 서로를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많이 알아보요 아 근데 뭐 거의 아이 거랑 그그 소프트 샌드위치 말고는 맞아요. 거의 다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다햄버어 안녕